가냐고 응. 이건데 여기서 오 했는데 우리 아, 아, 방금... 딸이 그거밖에 안 되나? 네! 그런 거예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다우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 아, 안녕하세요. 저는 슬이고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한국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아, 제브레 리아드. 제브레 리아드. <웃음> 한국 이름은 승민 아랍계 한국인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이크 어떻게 되시죠? 13살. 15. 15? 다행일. 아, 제일 에래 16대요. 저는 29살입니다. <웃음> 팔레스타인에서 사시는 거죠 지금? 네, 팔레스타인. 음. 뭐좀 어떤가요? 한국과 비교해서 좀. 엄청 다르죠? 어, 난 진짜 이거 너무 다르다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사람들랑 이 인사할 때부터 가 다르죠. <웃음> 네, 네, 네, 네. 네. 거기서,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다면은 네. 거기서는 이렇게 꼭 악수를 해야 돼. 악수하고 이게 볼 되는 거. 볼을 된다고요? 네. 네. 볼을 매대. <웃음> 처음 하셨어요? 아웃소는 <웃음> 다 이렇게 여자들끼리는 거의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해요. 남자들끼리요? 남자 남끼리 여자 남자끼리. 아 남자 남자끼리야 여자 여자끼리 오케이. 이렇게, 아, 뽀뽀도 해? 아, 아니요? 뭐, 이거 소리 넣죠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손에다가 손 뽀뽀를 해야 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맞나뽀뽀하고 맞는... 이렇게? 하일리 바이람 날이렇고 이렇게 믿을 수가 없는데? 친구들이랑 이걸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웃음> 어, 안녕하세요. 음. 이렇게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 아저 아, 네. 나이 많다 이러고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장난이구나 네. 뭐또 다른 건 없나? 거기 히잡을 쓰고 여기 히잡을 거의 안 쓰니까 아. 그리고 먹는 것도 많이 달라요 뭐 거기 노란밥, 긴 쌀밥 그런 거 많이 먹고 여기는 아. 짧은 쌀밥 밖에 안 먹잖아요 한국에서 사는 게더 좋아? 아니면 팔레스타인에서 사는 게더 좋아? 하나 둘셋 <웃음> 뭐말 하겠어요? 말 하겠어?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장단점? 아, 그치 어렵다 어, 그럼 네. 어떤 장단점? 아랍 사람들이랑 친구들이랑 다 같이 형제 같아요 마음씨도 따뜻하고 좋아서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좀 경쟁심이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맞아 맞아 음. 네. 저는 팔레스타인에서 좋은 점은 편하다는 거또 음식이 진짜 네. 맛있어요 우리 맛있어요. 할머니가 음식을 잘해요 할머니 짱. 요즘... <웃음> 거기서 라면도 기회예요 음. 라면 어. 진닭볶음면 3,500원 3,500원? 아 5,500원 예, 비싸요 5,000원 그래가지고 한국 음식을 마못 음. 먹을 게좀 아쉽다 아 그리고 저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어. 앞머리 예전에 많이 내렸는데 애들이 계속 올리라고 올리라고 저한테 어, 앞머리 어. 다 내리지 않나? 계속 올리라고 올리라고 애들이 하더라고요 노렸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좀 한국사람 같잖아요 <웃음> 아. 이렇게 올리면 좀 아, 외국사람 같잖아요 <웃음> 투블럭은 거의 없어요 게 나라마다 어, 헤어스타일. <웃음> 여기는 한 10명 중에 9명 투블럭 네. <웃음> <웃음> 어린 사람이 막 악수를 청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상하지 그건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어린 사람이 악수를 먼저 청해야 돼전예 전에 엄마 친구분이 왔을 때 제가 악수를 걷는 적이 있었어요. 엄청 창피했었어요. <웃음> 그때 아, <그땐> 죄송했습니다. 아, <웃음> 차 앞에서 꼭 어르신들이 앉아야 돼요. 아, 차 저, 앞에 제일 네. 나이 많으 신분이. 이게 네. 네. 네. 어르신들을 존경한다는 의미로. 아 근데 이건 비슷하다. 한국도 장유유서 해서 네. 나이 네. 많은 사람 존경해 네. 주는데 네. 여자들이 렇게 존중해 주는 그런 문화 없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하철 탔어. 네. 그러면은 지하철, 지하철 없어요. 아번 <웃음> 버스 탔 탔어? 스스 버스 없어? 스없어사첫 번째 타사. 첫 번째 타사. 첫 번째 타사. 예를 들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는 여자들이 타도 남자들이 막 일어나고 이러에 않아.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그에서 한국에서 한국 이게 오국려 약간 아랍이 조금 더 여자들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해주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하고 한국에 때도 막에서 네. 많이 줘야 한국에서 <웃음> <웃음> <웃음> 한국에 맞아요, 맞아요. 뭐? 아, 그... 주는, 주는 거 뭐지? 아, 까먹었어. 나도 까먹었어. 까먹었어. 엄마! <웃음> <웃음> <나> 까먹었어. <웃음> 결혼하러 가잖아요? <웃음> 처음에희잡 네. 쓰고 보고 그 다음에 괜찮다 아, 싶으면 네. 희잡안 쓰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와.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 돈을 정하나 액수를 네. 정해요. 궁금한 게 그럼 혹시 <웃음> 여기서 약간 네고시이션 에 같은 거좀할수 있나? 예? 예 맞아요. 예를 들면 뭐 5천 원 얘기했어? 근데 여자 쪽에서 좀더오 그런 거 진짜 있어요. 그 그래서 어막 마음에 안 든다? 막가격적 그런다? 그럼 그냥 끝내시는 가냐고 이건데 여기서 오뭐 했는데 그래서 아너노너노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아너너너너너뭐너너너너파너너너도너너너너 no, no, no. 네, 막. 막 아, 어, 어, 딸이 너거밖너안되너너그너고요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아너너너너너아너너너너너너너 따로 너너는너야너너너아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고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뭐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네, 노래 수 초청. 너도 한번 해봤잖아. 이제 여자 남자 같이 결혼식장에 있을 수 없, 네. 있을 수 없잖아요. 네. 들어가는 곳은 다 여자들만 있어요. 남자들은 못 들어가요. 결혼식 네. 아. 당일은 여자만을 위한 음, 여자만이 아.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거기 결혼식 오니까. 네. 그러니까 서로 서로 괜찮은 남자들이 있으면. 네. 어 그런 수도 있어. 어 그런 수도 있어. 이렇게 눈 눈꽃처럼. 아 남녀 남녀가 잘 맞는 남자 있는지. 나는 내 친구들 결혼 많이 하니까 가보면은 진짜 너무 재미가 없어. 인사하고 그냥 끝. 어좀 근데 그거 멋있어. 사회 식사 외식. 왜냐면은 거긴 들어가는 그런 거 없어요. 다 같이 즐기는 분위기. 네. 몇 시간씩 네. 계속 춤추고 아, 그렇지, 이제 절여자들이 어, 어, 그, 아침 9시부터 이제 나가서 미용실 같은 데 가요. 그러면 네. 신부들 이제 미용실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식 거의 6시 7시쯤에 하잖아요. 네. 그러 그러니까 9시부터 가 가지고 이제 머리하고 네. 화장하고 그리고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어. 남자들은 신부를 데리러 갈때 엄청 많은 차들이 같이 몰려요. 한 30대. 예, <웃음> 네, 그렇게 삐삐삐. <웃음> 아, 저도. 삐삐삐. 하고 차 타고 <차고> 앉아 가지고 <웃음> 와! 그러고 어, 아, 네. 그걸 다 준비한다 가지고 네. <웃음> 아얘같이 바다로 돌고 한 바퀴 쫙들아와 악기도 연주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있겠지? 좀 위험해요. 창문 네, 밖에 안가 안고 하지 창문 밖으로 막 이뤄가지고, 와, 네, 아, 이러고 와 이러고 그리고 저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웃음> <웃음> 저도 그랬어요. 네. 와 진짜 재밌겠다 그거 다 하고 묘기 같은 거 선보이잖아. <웃음> 아, 근데 솔직히. <웃음> 네. 그럼 미친 날이야. 아들 엄청 시끄러워 요 진짜. 네. 그러면 아 시끄럽다 그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데 아빠가 진짜 아빠 그냥 그래도 이제 좋은 날이니까 그냥 네. 이해하자 그런 의미. 또 아, 기쁜 아, 날이잖아요. 뒤페 그런 거 네. 없어요. 어. 다 자기도 겪는 거니까 다 자기들. 어. 네. 아 그리고 한국 사람들 층간 소음을 못 참잖아요. 맞아요 바로 신고하지. 네. 경찰 네. 바로 어. 가지. 거기는 가지. 다 참아줘요. 괜찮아요. 다 이해해 주는. 네, 다 이해 줘요. 네. 그런. 아 무슨 일이 있겠지. 그래 서 층간 소음 낮게. 좋은 점도 많네. 네 장단점이 많아요. 단점은 위험해요 음. 결혼식할때 위험해, 결혼식 할 <웃음> 위험해. <웃음> 듣기만 해서는 잘모르겠어 가봐야 알것같아 <웃음> 제가 <웃음> 어, 꼭 팔레스타 한번 꼭 가보도록 할게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가자, 가자. 여러분들 영상 봐서 감사하고요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miss y e a 마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안녕 마우 Cause I've been falling, I need your help, my heart is breaking, so t i r e